우린 알기 쉬운 결과만을 뒤쫓고 있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다 아침 공기가 차가워도 가슴이 시려워도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하늘이 움직여서 해가지고 내가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움직이는 것은 땅이었고 해를 맴돌고 있는 것은 우리였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속 그 자리여도 괜찮다 가만히 있어도 밤이 오고 별이 뜨고 달이 나타난다 우린 모든 걸볼수 있다 우린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우린 비싼 차를 타고 남부럽게 살아가라고 태어난 게 아니다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고, 울고, 웃고, 즐기고, 태... 모든 것을 느끼려고 태어난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고. 하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가 보는 풍경은 계속 바뀔 것이다. 매년마다 보는 같은 풍경도 매 계절마다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우린 알기 쉬운 결과만을 뒤쫓고 있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다 허나 계절이 바뀌듯 감정이란 놈은 지속되지 않는다 따뜻한 봄이 오면 눈 녹듯 녹아내려 더 이상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돈이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나아갈 길을 찾을 것이다 억울해 <웃음>